안녕하세요 숨사주 카페 백호입니다 선생님 네, 응. 저희 오늘은 별자리 운세를 볼 거예요 별자리 운세? 네 응. 물병자리 운세를 할 거고요 응. 물병자리 생각하시고 음 응. 뽑아주시면 될요 그러니까 무병자리가 올해 어떨지 뭐 이런 거죠? 네. 응? 기간은 크게 제약 안 하셔도 되고 응. 그냥 통통적으로 그냥 올해 응. 정도 생각하시고 음 알겠어. 좋을까요? 무병자리들? 무병자리들 전체도 기본적인 운하고 네. 20대, 30대, 40대, 50대. 그렇죠. 이렇게. 네. 자, 봅시다. 일단은 무병자리들의 전체 운. 무병자리들은 자유로운 영혼이 키포인트예요. 결혼이 적합하지 않아. 주변에 연애만 하고 싶다. 무병자인을 찾으면 돼. 무병자리들 전체 운이고 20대, 30대, 40대, 50. 3, 4, 50까지 해도 되겠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네. 응? 어. 자, 일단 봅시다. 물병자리 전체 운. 물병자리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아마 조금 막히는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왜 그거 열심히 해도 응? 결과물이 안 나올 때가 있는데 물병자리는 조금 이게 지금까지 기운 이민연의 상반기 기운을 봤을 때는 많이 우울하고 힘들었을 거야. 근데 지금 새롭게 도약하는 때가 들어왔어요. 하반기 들어서면서 네. 어, 새롭게 도약하니까 이럴 때 뭔가 변화 움직임 많이 다른 때보다도 도는 시기에요 그래서 음. 이때 잘 변화를 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근데 이제 변화를 안 했을 경우에는 맨날 똑같은 거고 그렇죠 응? 네. 움직여야죠 봅시다 20대 20대 물병자리들 그거 20대는 생각만 많아 응? 음. 응. 20대 물병자리들은 모르긴 몰라도 지금도 계속 뭐를 해야 되나 이거를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계속 생각만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근데 운이 바뀐다고 그랬잖아 운이 바뀔 때는 지금 하고자 하는 공부나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서 변화를 줘야 돼요. 네. 응? 그리고, 다른 때보다, 뭐, 20대 불병은 시험을 본다고 치면, 이렇게 뭐 취업이라든가, 뭐 시험하는 게 있으면, 학교률이좀 좋은 때, 불병자들 음. 그러니까 네.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안, 될듯 하면서 안 됐던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좀 기분 좋은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응? 이, 20대 같은 경우는, 그러고, 이제, 목 디스크, 목, 건강으로 보면, 목, 응? 네. 목,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병자리들 중에 20대 분들, 건강으로, 목 쪽을 좀 신경, 디스크 쪽을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어, 네. 내가 다 얘기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봐. 네. <웃음> 30대, 음, 30대 물병들, 어이구, 30대 물병들은, 어, 좀 편안하다. 응? 금전적으로 30대는 아마 지금까지 골치썩었던 문제라든가, 그게 서서히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아마, 어, 돈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누가 선물을 준다든가, 어디 이렇게 묶어놨는데 모르고 있던 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것처럼, 그러니까 사방에서 뭔가 금전 에너지가 제일 좋은 음. 게 30대 물병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아마 기대를 조금 해보셔도 될것 같아. 그 그러니까 뭔가 누구한테 그러고 금전은 그렇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30대 같은 경우에는 30대 물병은 나를 좀 봐달라는 게 조금 있어요. 인간관계. 어 인간관계에서 음. 내좀 이제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 좀 음. 다가가야 음. 되는 에너지가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3, 지금 물병자리 30대 주변에 있다면 지금 되게 관심받고 싶은 <웃음> 타이밍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때 혹시라도 내 주변에 마음이 갔던 사람이 30대 물병이 있다면 네.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 남자든 여자든 관심은 있어. 근데 이, 이 타이밍에 말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영상 보고 내일이라도 연락을 좀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야. 어, 이 사람이 어, 어, 어, 지금 네.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요. 음. 어? 네. 응? 40대 물병 40대는 40대는 힘든가 보다. 40대 물병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조금 사방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까 내가 이제 변화를 줘야 될 때는 빨리 변화를 주라고, 근데 40대는 20대하고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이 변화를 줘도 될까? 뭐 그런 느낌. 근데 물병 자체가... 물, 어, 물병이라는 내가 자체가 원래 그 물병의 연예인을 되면 더 잘할 거예요. 물병 자리 연예인이... 서경수 어, 김제동, 음, 네. 신동요 이런 느낌 딱 오지. 네, 네. 응, 이 사람은 말로 벌어먹고 사는, 특히 40대 물병은 말로 벌어먹고 하는 일을 해야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어? 그러니까 만약에 직업적으로 좀 변화를 주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조금 답답해니까 직업의 전환. 근데 이왕이면, 이 지금, 지금 현 시점에서 보고 있는 무병자라면 말하고 관련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 뭐 말로 관련된 거 많잖아. 상담도 있고, 네. 선생님도 있고, 네. 음.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리키고, 뭐 그런 일로 관련된 거를 한번 도전해보라면 아마 잘될것 같아요. 음? 40대 물병군 했고 50대 50대는 다가오는 에너지 약간 뭔가 이, 변화가 이 사람은 금전의 변화라기보다 자식들의 변화가 있을 인가봐요 자식들이 뭔가 축하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 에너지라서 물병자리는 자식한테 나갈 돈이 조금 많은 것처럼 보여요 뭐로 배운다고 뭐 자식들 중에 해외에 나간다고 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아이가 지금은 뭐 투자할 때 물병자리 50대 분들 중에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이 어디를 지 가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걸 투자를 해주세요. 그게 음. 분명히 나중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야. 응? 음, 대체적으로는 30, 30대가 좋은데? 음. 그러니까 물병자리는, 물병자의 주인 자체가 토성 같아서, 음. 토성이라는 아이라서, 이게 빨리 결과물이 안 나와요. 응? 근데 이제 조금 늦게 나오지만은, 그래도 어디 가서 꼼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 음. 별자리 중에 물병이 괜찮아요. 그러면 응. 그.. 저희 40, 50대 분들 응. 건강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40, 50대 분들의 건강? 네. 40, 응. 50대도 보면 좋겠지만.. 응. 건강. 네. 아무래도 40, 50대 분들이.. 네. 응. 건강 조심해야죠. 네. 조심해야 돼요. 나이 응. 건강. 아까 78점 이 똑같은 카드. 음. 어, 두개또 나왔네. 음. 일단 4, 50들 주변에 이제 있다고 있으면 일단 약간 갱년기우울증도 있고요. 음. 정말로 어. 이거 이거 이 카드에서 봤을 때는 지금 네. 갖고 있는 현실이 괜찮은데도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조금 허하대. 응? 음. 어? 이제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우울증에 조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기관지나 폐쪽. 응? 네. 응. 기, 아마 주변에 조금 기관지 쪽이나 그런 데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데좀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 네. 기관지나 폐와 관련된. 네. 응. 자, 이럴 때뭐 뭐 뭔가를 고치고 싶다든가 얼굴이든 어디든 네. 살짝 칼을 대도 괜찮아요. 요럴 어, 때 되는 거야. 아 그래요? 어, 액대. 응. 아 이러면 좀 전환, 기분 그쵸? 전환이라도 좀 어, 되고. 어, 기운이 바뀌잖아요. 음. 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약간 어, 상황에 따라서는 살짝 칼을 대 수도 있다고 나오네요. 40, 50대 분들은 특히 건강을 주의해야 되겠죠. 응? 그러면 응. 은음 30대들 있잖아요. 음. 대 음. 전체적으로 다 좋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 좋고 음. 연애도 기다린다 하셨는데 음. 조심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30대 네. 조심해야 될 점? 괜찮아요. 혼자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결혼, 3 0대 결혼,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은 약간 뭐 다른 때보다 내가 아까 첫창기에 물병자리는 약간 결혼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했잖아. 네. 특히 30대에는 특히 결혼, 결혼의 카드니까.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좀 그만, 좀 다른 좀 때보다 예민하고 네. 날카롭고 그러니까 언행에서 배우자분들한테 좀. 말을 할때한번더 생각했으면 좋겠어. 요 말로 주는 상처가 지금 너무 들 커요. 네.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이렇게 편안한 일상이 또 다가와요. 근데 네. 요걸 못 버텨서 이혼하고, 요걸 음. 못 버텨서 진짜 나쁜 생각을 하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혼자 있는 30대 말고, 가정 있는 30대 음? 마음하고 다른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연애... 마음은 그게 아니면서 연애하시는 분도 평인가요? 연애하는 사람이 결혼이라고 했을까? 네. 응? 결혼이나 솔로한... 응. 어, 결혼한 뭐. 사람한테 하는 얘기? 솔로한테? 응. 솔로한테 아까도 한 얘기지만 주변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빨리빨리 도전을 해보든가 연락을 해보든가 해봐라. 그러면 좋은... 발...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 연락을 할까? 말까? 아, 쟤 나한테 관심 있나? 아, 이거 하지 말고 아, 본인이 한번 먼저 연락을 해 봐라 제지 말고 연락을 라 제지 고 그럼 해보고 나서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사 보면 <웃음> 되지 뭐그 생각만 해 그러니까 그 다른 때보다 그런 기운이 그 이성의 기운이 다른 때보다 괜찮아요 하, 음. 연락을 꼭해 보시라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응? 네 응. 너무 좋은 얘기만 하나? 그런 거 같은데요 혹시 응? 때는 응. 좋은가 봐요 응. <웃음> 네. 응? 30대가 불통장애가 좀 괜찮은가 본데? 네, 그니까요. 응? 그리고 20대. 응. 그러 응. 아까 취업이랑 학교 원을다 응. 하셨는데 응. 생각만 하고 있다. 응. 그러면은 이제 움직여야 되죠. 응, 움직여야지. 그런 점에서 그런 거 말고는 응. 더 조심해야 할건 없을까요? 20대에서도 조심해야 응. 될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말고. 응. 아까 내가 변화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네. 응? 20대도 어떻게 보면 20대 후반이에요 20대 26, 27이 뭐 네. 이 친구들 특히 물병자들 중에 26이나 7 정도 되는 사람은 다른 때보다 누군가를 강하게 만나고 싶기도 하고 일 말고 네. 연애 궁금해하잖아. 그쵸. 음? 물어볼라 했어요. 어, 위험해요. 아연애 응. 위험해요. 어, 그러니까 뭐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때 결혼하면 안될 거라고 다들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이 볼 거야. 음. 근데 26, 1 7은 지금은 올해나 그런 나머지 기운은 누군가를 만나도 결혼까지 꼬리 나기는 조금 힘든 시기. 음. 그러니까 이런 때는 누구를 만나긴 해요. 네. 어, 거의 해. 왜 그런 시기가 왔는데 연애를 못 하냐고 하는 거는 본인이 안 움직여서 <웃음> 네. <웃음> 아니, 진짜로 네. 안 움직이고서 가만히 집 안에 있으면서 연애하고 싶어하면 누가 해? 그렇죠. 누가 소개시켜주고 맞죠. 그러니까 특히 20대 후반부의 여자분들은 누군가를 만날 기회는 있어요 근데 결혼까지는 아직 아니니까 알아서 조절들을 잘 하시라고 말하고 싶어 네. 응? 그리고 20, 2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투자 뭐 이런 거뭐 그런 거는 아직 안 맞아요. 아직 때가 안 왔어요. 이게 초반응 응, 응, 응. 지금의 뭔가 20대, 그러니까 이거는 후반으로 본 거고 이거는 20대 초반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뽑아봤는데 아직은 금전적으로 뭔가 무리해서 왜 요즘에 너무 영끌하잖아. 큰일 나. 답답할 거예요. 뭔가, 뭔가 하고 싶어도 조금만 때를 기다렸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음. 20대 초반 분도 25 안짜리로 네, 네. 응? 뭐 하는 거 아니죠? 네. 저요? 어. 아니 저는 물병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 어. <웃음> 아 맞다. <웃음> 네 그러면은 음. 이제 물병자리 분들한테 한 마디씩 해주시고 물병자리 분들, 네, 음, 물병자리는 사실 해외 관련돼서 일을 해도 좀 괜찮은 사람들 물병자리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물병자리는 일단 결혼을 늦게 해라. 음, 결혼을 늦게 해야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왜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움직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기 딱 좋은 시기니까 아까 움직였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재빠르게 빨리 움직여라. 변화고 노력해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